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 정겨울이 복수를 시작함에 따라 주혜라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혜라는 본인이 정겨울에게 했던 나쁜 행동을 그대로 되돌려 받으며 고통받을 것인데요. 정겨울은 주혜라의 가방에서 yj그룹의 대형거래처 회장의 가족사진을 훔치며 주혜라가 한순간에 스타가 될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며 기획팀장에서도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순간인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주에라는 정겨울에게 계속 당할 일만 남은 상태이죠. 현재 주에라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중이었고 남시 집안에서도 남유진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품에서 제일 멋있는 남만 중에 완강한 거부가 있어서 주에라의 결혼계획은 무한 보류 중이었죠. 주에라는 기획팀장 자리까지 걸면서 남만중에게 본인의 능력을 보여 남유진과 결혼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겨울이 똑똑하게 계획을 잘 설계해서 주혜라의 목표 달성을 무산시켜버렸죠. 주혜라는 이제 기획팀장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큰 계약을 성사시켜서 남유진 덕분에 승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본인의 능력으로 팀장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더러운 인성을 가진 주에라인데 이제는 비가 없다는 생각으로 본성을 드러내며 다시 흉악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주에라는 자신의 결혼을 맡고 있는 남만중을 죽이라고 할 것입니다. 남만중은 작품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에게 화가 났을 때도 차를 타오라고 하는 대사들이 있었을 정도로 커피나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었죠. 한편으로 주애라는 그동안의 아주 나쁜 짓에는 약물을 쓰는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정겨울에게는 피임약을 먹여 임신을 못하게 하였고 수면제도 타서 잠들게 하고 그 옆에서 남유진과 불륜을 즐겼습니다. 주애라는 그것도 모자라서 정현태를 독으로 살해했죠. 다시 돌이켜보니 주에라는 정말로 천벌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나쁜 인간인데요. 지난 영상을 기억해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이토록 약물을 쓰는 주에라는 평소 차를 즐겨 마시는 남만중을 제거하기 위해 또다시 잔인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주에라는 남만중의 커피에 조금씩 독을 타서 먹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입해서 남만중이 죽게 되면 본인도 범인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조금씩 커피에 넣어서 남만중을 서서히 죽게 만들려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에라의 계획을 정겨울이 막을 것입니다. 그동안 남만중이 손주며느리 정겨울을 한결같이 지켜줬던 것처럼 정겨울도 남만중을 지켜줄 것으로 봅니다. 정겨울은 우선 주에라가 준비했던 대형거래처 판회장의 가족사진을 훔쳐서 판회장에게 직접 갖다주며 그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겨울은 이미 YJ 그룹에서 일했기 때문에 관련 제품들을 잘 알고 있죠. 정겨울은 YJ 그룹의 새로운 기획팀장으로 입사하여 남만중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렇게 정겨울은 다시 오세린의 모습으로 남만중 곁에 있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정겨울은 갑자기 주애라가 남만중의 커피를 직접 타겠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계획을 눈치 챕니다. 정겨울은 주애라가 남만중에게 주려고 했던 커피를 중간에 가로채서 성분 분석을 의뢰하죠. 역시나 주애라가 탔던 커피에는 소량의 독이 들어있었고 정겨울은 이 사실을 남만중에게 알립니다. 남만중은 분노했지만 이런 일이 주애라의 단독 소행인지 아니면 다른 공범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침착하게 행동하죠. 주애라는 공범으로 남유진의 아버지 남연석과 이런 일을 준비했다는 것을 들키게 됩니다. 정겨울과 남만중은 남연석과 주에라 그리고 남유진의 협동 공격에 맞서 이들에게 아주 강력할 천벌을 내리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획팀장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된 주에라가 앞으로 어떤 추악한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나 정겨울을 지켜주었던 남만중의 만수무강과 이제 복수를 시작하는 정겨울의 안전과 남유진과 주에라가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신다면 달빛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